오늘은 그창군의 Y자 출렁다리를 개통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이곳에서는요, 모든 차량들 통제를 하고, 버스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임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다좀 유도를 하고 있네요. 주말이라 그런가요? 많은 분들이 오늘 지금 Y자 출렁다리를 보러 나오셨네요. 버스에서 내리시면요, 한 20분 정도는 걸어서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멋진 데와 정자도 잘잡 있네요. 출렁다리 가는데요, 남부백끝길이잘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견사를 오르내리는 원노레일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요, 열심히 또방역도 해주고 계시네요. 벌써부터 저 멀리 지금 출렁다리가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출렁다리로 가시는데요. 저는 고견사 의상봉을 들렸다가 출렁다리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이거 길은요? 아 소나무들이 아주 멋지게 좀잘 잡고 있습니다. 기원한 폭포인데요. 아, 어, 우 물줄기야 상당합니다견원한 폭포는 고 견폭포라고도 불리기도 한답니다 이는 계곡의 상류에 위치한 절의 이름에서 유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고견사로 가는 입구에 가요 많은 표시들이 지금 부착되어 있습니다 아우 많은 살게 들 다녀가셨네요 출렁다리 바로 가시는 것도 좋지만 이쪽 고견사 쪽으로 해서 어, 걸어 트레킹하시는 것도 좋듯 을 합니다. 어, 이제 철이의 색이 다 사라지고요. 어느새 가을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원을 드나요. 오, 몇일 비가 온것 같은데 이쪽 배웅물은다 말라버렸네요. 고견사로 가는 원오레일이 쭉지갑다아있습니다 단품도 좋지만요. 소나무있 가을에 가는 것도 아, 좋네요. 우두산은 경상남도 거창군에 위치한 높이 1046m의 산으로 9개의 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주봉은 상봉이며 산의 형세가 서머니를 닮았다 하여 참견한 이름이 우두산이라고 하네요. 고견사 머노레일 주차장인가 봅니다. 우두산에 자리한 고견사는요해인사의 말사로 신라문무왕 7년에 의상 원효 스님이 참견하였다고 하며 고견사라는 이름은 원효 대사가 저를 참견할 때이곳에와보니 전생에 와본 고심을 깨달았다는 데서 이름을 지었다고 전해지는데 견암, 겨남, 견암사, 견암선사라고도 불려졌다고 합니다. 의상봉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것도 의상봉 가는 길은요. 산적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또 멋을 해져 됩니다. 그래서 잠깐 쉬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상봉까지 올라가는 이 코스가요. 상당히 좀 가파라서 조금 아, 힘드네요. 후상봉을다 올라와 가는데요 오에또 어, 예, 부처님 모셔져있습니다 이곳은 뭐에요? 네, 사나게 표식들이 네, 자기들이 왔다갔다 하는 증표이기도 하지만 네, 때때로는 증상객들이 유용한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후상봉까지는요 300m 더 가고 그 다음에 우두산정상이 있는데 정상들이 저있던게 신기합니다 약간 또 내려가서 올라가는가 봅니다. 이거 의상봉 100m네요. 정상이라는 것은 진짜 쉽게 하러 가지 않네요. 이제 무된 계단이 또 나타났는데, 이곳에서요 자으로좀 올라가셔야 의상봉 정상을 다녀올 수가 있네요. <웃음> 의상봉 아, 올라가는 계단이요. 정말 이 사적보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웃음> 아, 얘는 내려오는 것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아, 아, 정말 사적보행하지 않고서는 올라오기가 힘들 정도로 대단합니다. 계단 올라왔다고요. 의상봉 끝이 아닙니다. 아, 불산봉 반갑다. 와, 의산봉 정상에 왔습니다. 아, 우두봉제 정상 뒤로요. 문무역진 저 산이 어디 사니까요? 뭐 지네요, 박사. 불산공이요? 정말 올라가기는좀 힘들지만, 아, 너무너무 멋있고 좋습니다. 하산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에말 그대로 오금이 잘 된다고 그래죠 아이고, 오줌 나오겠네요. 진짜. <웃음> 이제 우두봉 정상을 향해서 또 출발하겠습니다. 의상봉은 신라무무왕 때 의상대사가 참선하던 곳으로 우두산 국외 벙우리 죠 풍광이 제일 좋다고 알려진 벙우리입니다. 정말 좋네요. 아, 여기서 의상봉을 한번 밀어버리죠. 우두산 아, 상봉을 또 올라갑니다. 아, 하늘과 뾰쪽뾰쪽이 나죠. 발들이. 이제는 노프까지 타야 됩니까? <웃음> 우르봉 가는 길도요. 너무너무 맞아요. 멋지게. 아~~ 조성됐네 <목소리> 뒤들어가 본 모습이 정말, 정말 멋있네 와~~ 드디어 우두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우두산 정상에 왔습니다. 우두산 정상. 자 이제 와했죠. 출렁다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출렁다리 향해서 출발. 야, 보세요. 저 어린이를 또 올라오는 데뭐 아무것도 아니죠. <웃음> 오, 얼마 힘들었으면 이서나으로 누워 있습니다. 어디에서 보든 의상범 어딨네요. 작은 아가 뽀길리바이화산길은요 어, 조금 전에 올라왔던 그 고견사길하고는 완전히 다른 흙산입니다 아, 마장제떡도 멋지네요 서기버섯이요 와 엄청나게 지금 네, 달려있습니다 드디어 말자출렁다리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좀 주차장에서 좀올라오시는 분들 같네요 경남 거창 황과 힐링랜드 내에 출렁다리를 세웠는데요 그 길이가 109m에 이른다고 하네요 세 갈래로 뻗어나가 동쪽은 24m 북쪽 40m, 남쪽 45m로 산악에서는 최초로 설치됐다고 합니다 체발 600m 높이에 암벽 세곳을 연결했으며 계곡에서 60m 높이에 설치한 구름 다리라고 합니다. 어우, 중심부에 왔는데요. 바람이 상당하네요. 마이종 철렁다리는요 무츠탑 현수교 방식이며 성에 700명이 동시에 올라가도 철렁다리는 하중을 견딘다고 하네요 내려오면서요 전망대 하나 있는데 또 한번 가봐야 되겠죠. 어, 그때는 네. 네. 네. 대해서는... 이제 많은 펜션들도 새로 짓고 있네요. 홍실의 네. 나이는 몇 살입니까? 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건. <웃음> 선생님, 무리야 선생님. 무리. 아이고 무리 들어습니다 이거. <웃음> 무리 하시면 안 되는데 이 데크길은요 다시 돌아 나오는 무장의 데크로드랍니다. 아, 정말 아주 힐링의 장소입니다.